안녕하세요. f m c 코리아의 새로 입사한 기술지원 담당 이한경입니다. 많이 가면은 좀 비교시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갔다가 놓고 이제 최대한 여기는 최대한 땡겨놓고 농사 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 도전하는 신종을 얘기다요어 얘네들이 어떻게 자라게 될지 기대가 되고 음. 저희 FMC 농법이 진짜로 효과가 있는지 제가 한번 검증해보겠습니다. FMC코리아에 새로 입상 기술지원 담당 이한경입니다 여기 어디서 어요저 오늘 텃밭하러 왔습니다 아, 이건 뭐였죠? 아, 잘 부탁드린다고 잘. <웃음> <웃음> <웃음> 옆에 있분 누구예요? 저희 용묘장 사장님 아 용묘장 사장님? 네 여름 배 이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용돈 하려고 이제 한 건데 조금 심어보고 싶다고 해서 근데 FMC 직원이니까 FMC 농법을 한번 해보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니, 고추, 배추 뭐는 얼마든지 줄수 있겠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밭에 한두둑한열 포기 정도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자, 뭐할 거예요, 앞으로? 어, 일단 오늘은 배추 열 포기만 진행할 예정이고, 4월 말에 고추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일단 열 개를 골라야 되는데, 골라보세요. 그래도 욕심이 음. 있어서 제일 좋은 거 뽑네. <웃음> 농사를 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 도전하는 심정을 얘기한다. 어 얘네들이 어떻게 자라게 될지 기대가 되고 저희 FMC 농법이 진짜로 효과가 있는지 제가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어 지금 아쿠도의 텃밭 지금 뿌리고 뿌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걸왜 뿌려요? 표층 시비해야 되니까 저희가 준비하는 작업입니다. 그거를 넣어서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어 이제 배추가 좀더잘 자라고 뿌리 활착을 좀더 높여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원리로 그래요? 미생물이 뿌리 근권에 바이오필름을 형성해서 영양분 흡수를 돕고 뿌리를 보호하면서 활착을 높여 줍니다. 어, 양은 어, 50평에 1kg 한 봉지 다 넣으시면 됩니다. 어디, 그냥, 뭐, 농자재 가면은 쉽게 살수 있는 비닐이거든요. 이거 한번 사놓으면 몇년쓸 거예요. 규모가 뭐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네. 어대나무로딱들어 뭐 처음에. 네. 많이 가면은 초닐유기가 힘들어요. 요만큼 갔다가 놓고, 이제, 최대한 여기는 최대한 당겨놓고. 비닐을 최대한 빵빵하게 해서 이제 바람 같은 게잘안 들어가야. 바람이 들어가면 푸시 같은 것도 당기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땡땡하게, 짱짱하게덮어여야 되니까 발로. 밟고. 아 옆에. 네, 비닐을 밟고. 아, 이 혼자 밟고.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잡아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한 번에 쭉 비기를 못 하고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한쪽에 비닐을 밟아서 그을이렇운 다음에 그 다음 쪽, 이 비닐이 안에 공기가 안 들어가게끔. 아, 어, 공기가 안 들어. 네. 옆에 보시죠, 옆에. 요거는 이제. 아, 이걸 이제 전문가루 한거고? 네, 직접 이제 같이 이제 같이 고 탑밭이 있 분들은 어, 사쥐해보니까 어때요? 힘들어요 요만큼 만이 힘들어요? 힘들어 <웃음> 처음 탑밭 했는데 네 지금 전문가한테, 전문가한테 배우니까 어때요? 어때요? 역시 <웃음> 경력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뭘 배웠어요 지금? 공기가 안 들어가게 해줘야지 지온 유지도 되고 확실히 잡초나 이런 것도 잘 잘하게 해줘서 잡초를 잘 잘하게 해줘요? 아 잡초를 뭐? 안 잘하게 <웃음> 밑에 뿌리를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밑에 요거 트레이에서 밑에 상토를 누르는 거죠 아 거기를 아, 아, 뭐, 밑에, 밑에 눌러 배추 모종을 잡지 마. 말고 음. 뿌리를 눌러서 예 아직 어린 모종이기 때문에 밑에 눌러서 이렇게 상토하고 뿌리가 그대로 그라 나왔어요. 아 그렇게 잡아당기면 네. 안 된다. 이거를 잡아당기면은 안에 잔뿌리를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걸 잡아당기면은 보세요. 이게 잔뿌리를 다 끊어져 버리는 거죠. 아요 상토 이제 쉽게 있어서 할 만큼의 크게 구멍을 눌러준 다음에 힘을 이렇게 너무 세게 눌러도안 된다더라고. 살짝 누르고 그 다음에 위에 복토를 하죠. 그래서, 이제, 덮어서 이제. 이거를 좀, 이렇게, 처음 세울 때, 이렇게 빤듯이 심어야. 똑바로 네, 세워야? 네, 또 빠르게 세워야 배추가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깊게 심을 필요가 없어요. 너무 깊게 심지 말고, 여기 딱, 모, 상태, 모, 딱 올라온 거 있잖아요. 네. 그 상토. 그래서, 여기 까지모가 목선까지 딱, 심고. 어렵지 않아요. 고생 텃밭을 심기 전에 여기다가 3g. 네. 저는 욕심가서 더 넣고 싶어요. 왜? <웃음> <웃음> 워낙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량은 3g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많이 줘도 약해를 입질 않아요. 근데 많이 주면 줄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일종의 그냥 영양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양제가 조금 들어가는 것보다 많이 들어가는 게좀 좋겠죠. 근데 메뉴에는 3g이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 기존에 있던 아쿠드 입제 같은 경우에는 전문 농업인들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평수가 많으신 분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아쿠드엔 텃밭은 어 진짜 작게 소일거리로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이 많아요? 어떻게? 어 단위는 1kg 단위로 나오고 있고 50평당 한 봉지씩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 1kg. 네. 오늘 해 봤는데 어때요? 저희 FMC 제품을 사용해서 한번 배추를 심어봤는데 네. 어떻게 자라게 될지 좀 궁금하고 직접 제가 제 눈으로 FMC 제품의 효능을 알게 될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음, 자 지금 심은 이 배추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가는지 저희들이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자되는 그날까지 저희 한국농산 t v 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 you